중간 시험을 중간 시험을 우리가 어, 25점 만점으로 채점을 했습니다 25점 만점으로 채점했을 때 음, 아마 여러분들 점수가 생각만큼 점수가 안 나왔을 거예요 아주 잘친 분들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분도 있는데 문제는 시험이 지났다고 해서 지나가버린 모든게 끝난게 아니잖아요 그래, 어떤 것이 내가 잘못 알고 있는지를 한번 파악을 하고 공부를 또 하고 가자 자이차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는 것이 자 1번 문제가 아, 지금 이렇게 동그라미 되어 있는 이 부분이 각각의 하나의 점수입니다. 맞다면 은 2점이고, 세모표가 있다면 이건 1점을 줬습니다. 없는 것은 0점이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그렇게 해서 했을 때, 자, 1번 문제 보시면, 은 자, 우리 식품 영양 관련 전공을 위해서는 음식이라는 물질을 알아야 합니다. 물질을 이해하고 설명하기 위해서는 물질의 구조가 어떤지 조성이 어떤지 성질이 어떤지 변화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거 다 알려 그러면 은 지금 굉장히 힘들어요 이제 처음 공부해 나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때문에 자 여기에서 구조조성성질 변화 중에 우리가 여기서 식품 분석에서 다룰라고 하는 부분이 조성입니다 자, 어떤 물질이 음식이 있다 그, 물, 그 음식은 물질로 되어 있는데 그 물질은 어떤 성분으로 되어 있느냐 이게 우리 주 관심사입니다 맞죠? 그래서 조성, 다른 말로 성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조성을 알기 위해서는 분석 실험이 필요합니다. 자, 분석 실험을 할 때, 특히, 정량 분석과 정성 분석으로 두 가지로 나누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정성 분석은 뭐냐 얘기해요. 글자 그대로, 자, 퀄어터티, 여러분들, 퀄티 퀄어티, 품질을 거르는 용어가 퀄라티잖아 그렇죠? 자, 퀄어터 티브 언네리시스에서 쉽게 얘기하면 은 어떠한 성분이 들어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내는 분석 방법이다. 이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해서 자 여기 햄버거가 있는데 햄버거 속에 햄버거는 무슨 성분으로 되어 있느냐 그얘기예요그 성분 중에서도 우리는 어, 어떤, 먹고 마시는 음식을 다룰 거니까, 사람의 인체에 좋은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지를 알아야 되잖아. 예로서, 단백질 들어있다. 탄수화물 들어있다. 들어있냐, 들어있지 않느냐. 자, 만약에 이제 들어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양적으로 정량 분석을 합니다. 얼마 들어있냐, 몇 퍼센트가 들어있냐. 아니면 몇 ppm이 들어있느냐 양적인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나오는 것이 물질 다룰 때 성분을 조성을 분석을 하는데 정성 분석이 진행되고 정성 분석에서 아이 물질 이 성분이 있다 그러면 양적으로 얼마이냐 정량 분석이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정성분석이라는 게 뭐고 정량분석이라는 게 뭐냐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지 내가 묻고 싶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답이 있는 거 한번 보시면 정성분석이란 시료에 함유되어 있는 각종 성분의 종류를 구하기 위한 화학분석법으로 물질의 고유한 특성이나 변화를 통하여 그 물질의 종류를 알아낼 수 있다. 정성 분석 방법은 건식법과 습식법이 있다. 뭐 건식법은 무기 화합물을 대상으로 하며 시료를 액체 내 용해시켜 뒷면에 또 나옵니다. 뭐 내용이 많아요. 여기가 그 예로 포도당 몰수를 구하는 방법 뭐고 1번 고체 상태 그대로 분석을 하여 가열에 의한 변화로 종류를 알아내는 분석법이다 섭식법은 시료를 액체에 용해시킨 후 분석을 하여 수용액의 화학 반응을 통해 물질의 종류를 알아내는 방법이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여러분들 지금 수준에서는 아주 많은 양을 그래도 정리를 하고 자기 것으로 만들었는데 단답형으로 딱 한다면 묻는다면은 자, 내가 원하는, 내가 찾고자 하는 어떤 물질, 어떤 성분이 있느냐, 없느냐, OX야. 이게 정성분석이고, 있다면은 양적으로 얼마 있냐. 이제 그걸 알아내는 겁니다. 아, 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조회분 했습니다. 지방, 조지방도 했습니다. 수분도 했습니다. 나중에 식염정량도 할 거고요. 단백질도 얼마 들어있는지, 뭐, 다 이렇게. 들어 있는지 들어 있지 않는지 확인 후에 들어 있다면은 양적으로 얼마인지 그 값을 구해 내는 것이 바로 식품 분석입니다. 그래서 다시 1번 문제로 돌아갔어. 자, 봅시다. 1번 문제로 돌아갔어. 정성 정량 분석 얘기가 됐고요. 그다음 자이번에 물질의 양의 국제기본단위가 M-O-L-E 그리고 E를 빼고 약자로는 M-O-L 이렇게 몰이라고 부르는 국제적인 기본단위 뭐에? 물질 양에 대한 국제기본단위가 몰인데 이게 뭐냐 이 얘기예요 자 이게 여기 보면은 용액 1,2 때 용해되어 있는 용질의 양을 몰수로 표시한 용액을 몰용액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 자 계산 방법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한다 그런데 내용이 자 뒤쪽에 넘어갔어 2번에 그래서 그 예시로 포도당의 몰수를 구하는 방법은 포도당의 분자식이 C6H12O6이기 때문에 포도당의 원자량, 탄소원자량 12, 수소원자량 1, 산소원자량 16을 다 더하면 포도당이 180이라는 양이 나온데 거기에 그램만 붙이면 붙이면은 그, 그 양이 1몰이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내용을 많이 설명을 해가지고 끝에 이 예까지 들었습니다 지금 얘기했어 자 일몰이라고 그러는 게 뭐냐 하면은 물질의 고유 성질을 나타내는 분자 단계에 들어가야 됩니다. 자 분자든 이온이든 뭐 원자든 할것 없이 그 분자면은 분자식이 있어요. 그러면 그 식의 끝에 단위를 그램만 붙이면 그게 일몰이다 이 말입니다. 물질 양으로 1몰이다. 포도당 같으면은 분자식을 쓰니까 C6H12O6이기 때문에 원자량을 다다 하니까 180인데 포도당 1몰이라는 양은 180g이 1몰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기에 여기까지 했는데 내가 아 답을 일점 주기는 조금 어? 해서 가능 하면 점수를 좋은 점수를 주기 위해서 이 점을 줬어요. 그런데 더 정확한 거나 여기에 그러면 포도당 한 분자가 180g입니까? 아니죠. 그 속에는 포도당 분자 몇 개가 한 묶음인데 그게 180g이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나온 값이 6. 0.022 곱하기 10의 23승계. 자, 이거 기억이 납니까? 다른 말로 아보가드로 숫자입니다. 들어보셨죠? 자. 아보가드로 수만큼 한 묶음이 물질 1몰입니다 분자면 분자 이만큼 한 묶음 원자면 원자 이만큼 한 묶음 이 물질 1몰입니다 그럼 자 우리가 먹는 물일 경우 같으면 물 1몰은 몇 그램입니까? 몇 그램입니까 그럼 물 분자식을 써보면 H2O 물 분자식 그렇죠 그러면 분자식을 써서면 분자량 molecular weight 이게 분자량입니다 자 분자량은 원자량 수소원자 산소원자 원자량을 더하면 분자량이 나와요 H2 수소 원자 원자량 원자 1, 산소 원자 16, 두 개니까 1 곱하기 2 플러스 16 하면 얼마 됩니까? 18이죠. 그렇죠? 18이죠. 그러면 다시 말해서 분자량이 18이다. 그럼 분자량에 그램만 붙여버리면 은그 물질 1몰이다. 그럼 여러분들이 예로서 내가 180g 물한 잔을 마셨다 이러면 은몰 개념으로 설명하세요 한다면 은물몇 몰을 마셨다는 얘기예요. 10몰을 마셨다는 얘기잖아 그렇죠. 그래서 몰 개념을 여러분들이 꼭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자그 다음 한번자 농도 계산에서 더센 법칙이 성립되는 경우와 성립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예로서 국밥을 가지고 한번 설명해 보세요. 자 더센 법칙이 성립된다는 얘기는 무게일 때는 더센 법칙이 성립됩니다. 이거는 확실해요. 왜냐하면 질량 보존의 법칙에 의해 가지고 성립이 돼요. 그런데 부피일 경우는 그렇게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 예를 이제, 국, 여기에, 국밥, 어, 예를 들었네? 자, 국밥이 국한 그릇, 밥한 그릇 만다고 해서 부피로서 국밥 두 그릇이 나올 수는 없잖아. 그런데 만약에 국, 국 500g에, 뭐, 국 500g에 만약 100g, 200g을 말았다면 국밥은 500 플러스 200 700g 국밥이 정확히 나옵니다 그렇죠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국에 밥 말았을 때 부피로는 성립이 안 돼요 더셈 법칙이 당연히 성립안 되지 밥알 그 사이에 전부 빈 공간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부피로는 당연히 성립 안 되지. 어, 그러면은, 예로서, 야, 고체, 고체일 때는 그빈 공간이 많아서 그렇다. 그러면 액체 두 개를 혼합을 하면은 부피로 더 세법칙이 성립될까? 된다는 보장 어, 없습니다. 그것도.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물, 에탄올, 물, 에탄올, 각각, 부피로, 자, 500ml, 500ml 혼합을 하면은, 1000ml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 1000ml 한번 실험하고 버려, 버릴 것 같으면 너무 아깝잖아. 500은 많고, 50ml, 50ml 해서 혼합해, 했을 때, 100ml 더센 법칙이 성립되는지 안 되는지를, 한번 실험을 나중에 해, 해보도록 합시다 성립 안 돼요 놀랍죠 액체 상태는 그런 빈 공간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또 있어요 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더센 법칙이 성립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는 경우를 명확하게 구분을 해줘야 돼요 그 다음 4번 자 부피 분석에서 N V F는 N V F 입니다 여기에서 N이 뭐냐? 노말 농도 V는 소비 밀리리터 F 팩타 그랬습니다. 자 팩타 그랬는데 팩타는 자어 아 이거 역거로 돼 있죠? 이론 부피 분의 실아 이론 이론 농도 분의 실제 농도 여기 뭐 부피 부 농도를 부피로 지금 계산했는데 어찌 됐든지 NVF를 NVF는 N-V-F-라는 이 식을 우리가 앞으로 계속 사용을 할 거예요 이게 뭐냐 물었어요 너무나 많은 양을 줬고 이랬기 때문에 조금 뭐 미스가 있더라도 이렇게 좋은 점수를 주려고 내가 노력을 했다는 증거가 여기에 다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식은 앞으로 부피분석에서 계속 나올 겁니다 그럼 NVF 곱했는 게 뭘까요? 당량입니다 당량 아시겠어요? NVF 곱했는 게 당량입니다 나중에 계산해 보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 5번 수분정량과 회분정량 시험에 대하여 답하세요 자 수분 분석 원리가 검체를 물에 끓는 점보다 약간 높은 온도인 105도씨에서 상압건조시켜 그 감소하는 양을 수분량으로 하는 방법으로 가열에 불안정한 성분이나 휘발성분을 많이 함유한 식품에서는 정확도가 낮은 결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측정 이 방법이 간단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식품에 많이 이용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상압 일기압 상태 상압 가열 건조 방법만이 있는게 아니고 압력을 낮추면 은 물에 끓는 점이 내려가기 때문에 낮은 온도에서 수분 제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감압 건조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 또 수분양을 증류를 시켜가지고 수분양을 구해내는 방법도 있고 아주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찌 됐든지 물을 물리적으로 이제 제거를 해서 제거된 양으로 수분 함량을 구합니다. 그다음 또 화학적인 반응을 일으켜서 구하는 방법도 있는데 뭐그 방법까지는 거의 이렇게 식품에서 쓰는 경우는 크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수분 분석 원리. 그다음 두 번째 회분 분석 원리 자, 여기서 조금 저, 점수 확보가 잘 안되더라 봅시다 자, 금체를 도가니에 넣고 직접 550에서 600도씨 온도에서 완전히 회화 처리하여서 회화라고 그러는거에요. 불에 태운다 이 말입니다 처리하였을 때 회분의 양을 말하는데 적식품을 가열하면 유기물은 산화분해 되어 많은 가스를 발생하고 이 가스라고 그러는게 에, 유기물 탄소 같으면은 공기 중에 산소하고 반응해서 CO2로 공기 중으로 빠져나갈 것이고 수소 같으면은 H2O 물로 빠져나가고 그다음 뭐 황이나 인이나 뭐 이런 것들 있을 때뭐 황산화물, 뭐 질소 산화물 뭐 여러 가지 이제 제거가 돼요. 되는데 문제는 발생하고 그 다음에 타르 모양으로 되며 점차 탄화한다. 탄소는 더욱 산화되어 CO2, 탄산 가스로 되어 방출되지만, 자, 인산이 많은 검체에서는 강렬하면은 양용과 결합하지 않고 용융 상태로 돼서, 자, 인산염으로 남아있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산소 공급이 불충분하면은 에 회화 진행이 어렵게 될 수도 있다. 그다음 일부 식품에서는 무기질의 염소 이온이라든지 휘발성 무기물이 있으면은 그게 다시 제거가 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오차를 일으킬 수도 있다. 그다음 양이온의 일부는 공존하는 음이온과 반응해서 뭐뭐 등으로 되기도 하며 자 여기에 이제. 에 CO2, 탄산염, 그 다음 뭐, 인산염, 이런, 탄산염, 인산염 등으로 되기도 하며, 유기물 기원에, 에, 탄산염으로, 탄산염으로 되기 때문에 조회분이라고 얘기한다. 그러니까, 회분에, 왜 조회분이냐? 크루드에 시켰어요. 그 속에 이물질이 많이 들어있을 수가 있다. 아까 같이, CO2로 빠져나가줘야 되는데, 칼슘 카보네이트 탄산 칼슘이나 탄산 마그네슘이나 뭐 이런 형태로 칼슘이 있다면 탄산염이 아니고 제 속에는 칼슘 CaO 칼슘 옥사이드 산화물로 있어야 돼요 근데 탄산염으로 인산염으로 뭐 황산염으로 되어버리면 플라스 오차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회분이라고 이름을 부른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무게분석에서 수분, 뭐, 회분, 조지방 무게분석을 했습니다. 이때, 계산식을 세우고, 세우세요. 수분이나 회분이나 조지방을 계산하는 할 식을 세워보세요. 뭐, 시료분에 수분 양 곱하기 100 하면 되잖아. 회분도 마찬가지 시료분해 회분량 곱하기 100 조지방도 마찬가지 시료 중에 수분, 회분, 조지방이 얼마 들어있느냐 퍼센트로 구하기 위해서 나중에 곱하기 100을 해줬다 이 말이고요 이 식을 세우는 것 어렵지가 않은데 이상하게 식을 다음 6번 시판되는 염산 농도 자이 문제가 꽤 어렵죠 그죠? 자, 어려웠는데 내가 힌트를 이렇게 줬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이제 염산이라는 37% 무게 대 무게 퍼센트 무게 대 무게 이거 표시 안해도 없어도 액체나 고체이기 때문에 아 이게 무게 대 무게 퍼센트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밀도가 얼마냐 하면 1.18입니다. 밀도가 1.18 비중도 1.18인데 밀도는 단위가 있어요. 그램포 밀리리터 비중은 단위가 없어요. 비중은 글자 그대로 스페시픽 그래비티 케이류수의 밀도 분의 어떤 액체의 밀도 양으로 나눈 값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분모 분자의 밀도 단위로 나눠버리기 때문에 단위가 없잖아 그래서 비중은 단위가 없어요 밀도와 값은 같아요 자, 이때 염산에 MW 하는 거 몰래큘라 웨이트 분자량입니다 36.5이다 그러면 은 힌트 염산 1리터를 기준으로 계산을 합니다 염산 1리터 자, 몰 농도, 노말농도 그 다음에 10% 농도 만들려면 어떻게 만들겠느냐 자세 문제입니다 봅시다 우선 염산 1리터 자 취했습니다 그 1리터 속에는 1리터 속에는 염산이 몇 퍼센트가 37%가 들어있고 그러면 염산 HCl 양을 구하면 됩니다. 자, 여기에, 자, 1. 밀도 1.18이니까 1L는 1180g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1L는 1000ml니까, 1000ml니까, 여기에 지금 계산했는 것이, 자, 0.37 g 4 g 램 37% 곱 하기 밀도 1.18 하 니까 0.4036 굉장히 좀 어렵 게 지금 풀어 놨다. 자 뒤쪽 에 다시 넘어 가서 한번 봅시다. 노말 농도 다시. 답은 맞는데 아. 그럼 같이, 같이 한번 풀어보자. HCl 염산 37.0% 무게대 무게 밀도. Yeah. 가 1.1.18 밀도 밀도를 d 해서 D라고 일반적으로 표시할 거예요 1.18 그램 퍼 밀리리터 비중 1.18 똑같습니다 염산 몰래큘라 웨이터 분자량이 얼마냐 좋습니다 36.5입니다 36.5 그러면은 첫번째 문제가 몰 농도가 얼마냐 몇 몰이냐 두번째 문제가 몇 노말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이 경우에 염산 같으면은 염산이 이온화되면은, 자, 이렇게 수소이온 일몰을 갖다가 배출, 낼 수가 있기 때문에, 몰농도나 노만농도가 같습니다. 황산 같으면은, 분자량이 예로서 H2SO4, 황산 같으면은, 수소이온 두 개까지를 다 내는 반응이 진행됐다면은 o 몰은 2노말에 해당될 수 있어요. 염산 상 경우에는 몰 농도나 노말 농도나 같다. 그럼 1번 풀리면 2번은 그냥 그냥 점수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2번 1번을 풀자. 자몰 농도라는 게 어떻게 정의했냐몰 농도 자몰 농도는 용액 1리터 속에 녹아있는 용질몰수 예로서 용액 1리터에 용질 1몰이 녹아있다면 이게 1몰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가 용액 1리터 속에 용질이 몇 몰이 녹아있는지 이 값만 계산을 하면 은몰 농도는 그대로 다 나왔잖아 그렇죠? 그러면 용액 1리터라고 하는게 염산 염산 1리터 염산 1리터 속에 자 염산이 몇 몰이 들어 있느냐, 몇 몰이 들어 있느냐. 문제는 이거죠, 맞죠? 염산 1리터 속에 염산 몇 몰이 들어 있느냐. 그럼 염산 1몰은 몇 그램이 1몰이에요? 36.5 그램이 1몰이잖아. 됐죠? 그럼 이제 계산해 보자. 염산 1리터 속에 염산이 몇 몰인지 모르지만 몇 그램이 들어있느냐 이것부터 계산하고 이 그램을 몰수로 바꿔주면 되잖아. 그렇죠. 몰수로 바꿔주면 되잖아. 그럼 염산 1, 36.5 그램이 30, 염산 36.5 그램이 다시 말해서 1, 몰이 된다. 분자량 다좋고 그럼 여기에서 이제 염산 1L 속에 염산이 몇 그램 들어있느냐? 자, 염산 1L 속에 1L는, 염산 1L는 몇 밀리리터예요? 1000ml고. 맞죠? 1000ml고, 밀도가 얼마? 이만큼이라고 그랬으니까. 1.18 그램 퍼밀리리터니까2밀리리터2밀리리터 없어지고 1000 곱하기 1.18 그럼 얼마입니까? 1180 그램 무게 1180 그램이야 그럼 1180 그램 중에 몇 퍼센트가 염산이다느니 1180g 중에 자, 이거 가지고 오고 1180g 중에 37%가 염산이다. 그러면은 퍼센트 빼고 0.37 곱하면은 자, 염산 양이 얼마예요? 각이 나오죠. 그렇죠? 거기에 36.5를 나누면 은이면몰이 나는 몰수가 바로 나와 버리잖아 그 값이 지금 얘기했는 이겁니다 11.96 이 값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식을 가지고 외우려고 그러지 마세요 식을 식을 외워가지고는 절대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수분 계산식도 그거 외워 가지고는 되는 거 아니잖아. 머리속에 아, 이 영산이 아니라 모든 물질 주면은 라벨에 보면은 밀도값 주어져 있을 거예요. 분자량 주어져 있을 거예요. 안 주어져 있어도 원소 주기율표 가지고 본인이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자, 이 식을 이런 형태로 그러니까 몰이라는 것은 용액 1리터 속에 녹아있는 용질의 몰수이다. 몰수만 구할 수 있으면 되잖아. 그렇죠? 몰수 계산이 뭐가 어렵노? 분자량만 알면 은 몰수 계산 바로 나와버리잖아. 자, 그 다음 나머지 3번 문제를 볼게요. 3번 10% 용액을 만들다. 자, 3번 문제야 37% 염산을 가지고 37%, 37 염산을 가지고 몇 퍼센트 10% 용액을 만들어라. 소 자, 증류수의 염산안들어있으니까 0이고 대각선 이거 많이 했죠. 그죠? 10. 요 계산하면 27.0 단위는 당연히 무게, 두개 혼합하면 되잖아. 대각성, 농도, 자, 이 경우에도 부피는 이식이 성립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나중에 만약에 무게로 하면 은더센 법칙이 성립되고 부피일 경우에는 이게 성립되는지 안되는지 확인을 해요. 만약에 성립이 안되더라도 그 오차범위가 오차범위가 실험오차범위 내로 들어온다면은 이 방법을 대각선식을 써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시고 그 다음 7번 본인이 한 문제를 출제하고 답하세요. 자 나머지 문제는 내가 출, 출제를 했어요. 그런데 내가 출제한 문제는 못 맞추더라도, 본인이 공부한 거 있다면은, 뭔가 이 7번 문제는 기록할 수 있지 않을까. 이란 또 백지 내놓고 있다 그러면은, 훈, 뭐, 내가 이거 영점 방지를 위해서 내는 문제입니다. 이게 아마, 이게 본인이 한 문제 출제하고 답하라고 그러는, 이거는 여러분들 처음 들어봤죠? 이거 특허권을 냈다면 내가 특허권자가 이성호 교수입니다. 난꼭 이렇게 지금 내가 내 문제 이외의 영점 방지를 위해서 자 문제를 항상 출제를 하고 있다. 자 이걸 이해를 하시고요. 그러면 은 잠깐 문제풀이는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고